오잉? 도망가지 않고 포켓몬스터처럼 때려버리는 A90 자 안녕하세요 록스입니다 자 오늘 도어즈에서 룸즈 캐릭터와 도어즈2에 나오는 덱스가 싸운다고 합니다 룸즈의 A120도 상당히 강력한데 덱스는 말도 안되는 스피드를 갖고 있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미스터 샘 보스트님의 애니메이션으로 보러 가실까요? 렛츠 it! 자 영상 시작합니다 자, 어디론가 향해 걸어가고 있는 주인공 오 어, 갑자기 발을 돌리는데? 오! A-000 룸즈? 왓? 새로운 문이 생겼네? 오, 100층이네요? 어쨌든 난 룸즈로 가야해! 라고 하면서 룸즈로 가는 주인공 오! 뭐야 오! 괴물 소리가 납니다? 문이 열렸어 오! 뭐야! A120이잖아 오 A120 문을 열고 나옵니다 오 결국에 자유야 하면서 뎁스가 나오네요 야 뭐야 뎁스랑120 많은 것들이 변했대 자기가 없을 동안 허, 뭐야 뭐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과연 문 쪽에서 뭐가 나올지 아 A120이네요 둘이 만났다 괴로 몬스터 안녕 너 이름은 뭐야 라고 하면서 120 물어보네요 오! 그러면서 때리는데? <웃음> 오! 넌 친근한 몬스터가 아니라면서 덱스가 말합니다 오! 덱스가 때렸어 120 화났습니다 하하 <웃음> 화났다고 말하네요 야, 도망가! 도망가는 덱스 쫓아가는 A120 오! 제패 상점으로 왔습니다 덱스가 상점? 버거도 파나요? 라고 하는데 제프가 바로 때려버리죠. 오 뭐야 충분하대 언제 자기를 그만 때릴 거냐고 물어보네요 오어 이제 공격하는 뎁스아뎁스의 덥스. 주무기죠 속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드디어 끝났대 오 갑자기 등장하는 베이컨 뎁스 안녕 나새로 몬스터를 잡았어 어, 그거 시크릿 몬스터야 라고 하면서 끝납니다. <웃음> 어, 굉장히 귀엽고 재밌는데요? 약간 병맛인데?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두번째 영상입니다. 어디론가 나오는 주인공? 오! 약간 날카로운 검을 꺼냈습니다. 뭐지? 오! 엠부시가 <웃음> 쫓아오다가 검에 그대로 베어서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해? 죽어버린 엠부시인가? 어, 어! 갑자기 엘 고블리노가 등장합니다 엘부시, 야, 엠부시 살아있니? 라고 물어보는 고블리노 고민을 하는데 <웃음> 반이 잘린 엠부시를 어디론가 끌고 갑니다 뭐야 어디로 데려간거야 자어 어떤 재단 위에 올려놨어 고블리노가 레버를 당깁니다 과연? 오! 번개가 친다 설마 아, 뭐야? 어떻게 된거야? 살린건가? 오! 작동했대 오! 각성된 엠부시 아, 각성된 엠부시? 더 강력해보이는데요? 아, 러쉬를 죽였으면 좋겠대요 오! 고블리노의 말을 듣네 엠부시? 어, 러시를 만났다. 오! 그냥 러시를 때려버리는? 러시 그냥 죽여버렸어. 너무 센데? 야, 어? 옛날 과거 해상인가? 러시, 일어나. 너는 지금 조종당하고 있어. 에이. 야, 임부씨, 깨어 날려나? 친구를 죽일 수 있겠어? 라면서 엘고블리노한테 복수를 하러 간다고 합니다. 야, 그렇지. 조종당해서 자기 친구의 러시를 죽였으니까 자고 있는 엘고블리노 어? 드디어 도착한 각성된 엠부시 어? 끝났얘 일이. 뭐야? 오, <웃음> 그냥 내팽겨쳐버리는 엠부시 우와 너무 세졌는데? 아 레버를 돌려서 다시 돌아옵니다 야 다시 돌아온 MBC 이러면서 영상 끝이 납니다. 야이 너무 흥미진진하고 재밌는데요? 자와 다음 영상으로 보러 갈까요? 자 이번 영상은 주인공이 룸즈의 캐릭터와 친구를 맺는 거라고 합니다 주인공이 A90을 만났어요 어 어떻게 탈출했지? 라면서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오 변했다 어 갑자기 주인공이 선물을 줍니다 A90한테 과연 어 좋아한다 <웃음> 좋아하는데 아 이렇게 친구가 되는 거야 자 친구가 된 A90과 주인공 보통 인간과 괴물은 친구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둘이 같이 쫄쫄 따라 댕깁니다 오 시크 나왔다 오이? 도망가지 않고 포켓몬스터처럼 때려버리는 A 90. 와 시크 그냥 쓰러지는데? <웃음> 저게 뭐야? 아 이거 병맛이잖아. 어 시크가 A 90 때려버립니다. 오. 근데 뒤치기로 이겨버리는 A 90. 요가를 시켜주네요. 과연 그대싸 누가 길지 발붙이는 시크. 너무 앙증맞게 차버립니다. <웃음> A90 너무 세게 때리는데? 오! 벽에 피가 묻어있어 자 결국에 A90 이겼습니다 야 이거 포켓몬스터 아니야 이거? 자 포켓몬스터처럼 A90을 어디론가 끌고 가는 주인공 여기 어디야 새로운 곳에 온 주인공과 A90 오 문을 그냥 뿌셔 버립니다 어? 여기 보기잖아 레버를 당기면 오우 오, 오 <웃음>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데요? 오오 오! 이거 그 괴물 아니야? 이거 피규어랑 싸우는 소리 아니야? 뭐야 두, 도대체 누가 이긴거야? 과연 야 이거 만능 포켓몬인데? 날 도와줘서 고마워 오 어, 스크래치가 나왔습니다 야말잘 듣는다 오 갑자기 불이 났어 헉, 엘리베이터가 닫혔습니다 아 그러면서 끝이 나네요 와 이거 너무 재밌는데 아 영상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와이 룸즈 캐릭터가 나오니까 도어즈가 더 재밌어지네 자 오늘 이렇게 도어즈 캐릭터와 룸즈 캐릭터들이 나와서 싸우고 친구가 되는 영상을 봤는데 어 너무 재밌었고요. 다음에도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